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모든 rpg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는 화폐 엘더스크롤 온라인에서는 골드죠 이번 영상에서는 뉴비들이 골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엘더스크롤에서 골드를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방법은 제작 퀘스트와 길드스토어의 아이템을 파는 것인데요 이 두가지는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앞에 방법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레벨이 낮은 상황에서 꽤 좋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 엘더스크롤 온라인에서 취득되는 골드는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렙일때 최대치에 이르죠 하지만 훔친 작물을 파는 것은 항상 고정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액 구간에서는 도둑질을 통한 작물 파리가 적절한 골드 파밍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쉽고 빠른 도둑질을 하기 위한 세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나이트 마더와 나이트 테러의 조합입니다 각각 5세트와 3세트에 은신탐지 범위가 줄어드는 옵션이 붙어있습니다. 사실 이 두가지 조합만 되어도 npc 앞에서 춤을 추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 걸리네요. 카짓종족에 은신패시브까지 있다면 완전 사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니 선택은 자유 손재주 스킬라인은 대부분 유용하고 견갑 스킬라인의 세번째 패시브 또한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둑길드와 다크브라더우드 DLC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도 유용한 스킬들이 참 많습니다 뱀파이어 스킬라인의 마지막 패시브는 은신이동속도 페널티를 무시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평소의 은신이동속도고요 뱀파이어의 패시브가 활성화되면 은신상태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이동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문두수선돌은 줌마를 사용하면 좋고요 마이트블레이드 클래스 은신 스킬은 NPC에게 발각될 상황에서도 잠시동안 강제적으로 은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모든 세팅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에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구현해 가면서 도둑 활동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보통 방송에서 파밍 코스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도 도둑의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도둑 코스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가능합니다 소매치기 가능한 NPC가 있다면 100%일 때만 훔칩니다 총 3번 훔치는 것이 가능한데 2번까지는 훔치고 세번째에는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암살로 죽이고 훔칩니다 100%가 안된다면 바로 암살에서 훔칩니다 금고가 있다면 자물쇠를 따고 훔칩니다 주변에 훔치기 가능한 사물이 있다면 훔치는데 여기서 흰색은 훔치지 않습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이렇게 훔친 작물은 각큰 지역에 하나씩 있는 무업자 은신처의 장물 아비에게 팔수 있습니다 아! 경비병에게 혹시 걸렸다면 무조건 물가로 도망치세요 경비병은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뉴비들을 위한 골드 파밍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텍스트로 정리된 설명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작 퀘스트를 통한 골드 파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